두부 링재 꼽는데 여기 앞발 아프겠다 두부 음, 그만? 어기 착해 우기 착해 많이 아냐 했어 어구구 지디면 안돼 어구구 이아 그랬어 이쪽 발 지디고 싶었어 어휴 그랬어 두부 엄마한테 찡찡대는 것 같아 음. <웃음> 어리광 부리는 것 같아 그랬어? 멍멍이가 구비야, <웃음> <웃음> 이제 다 나와서 집에 가자. 제발 어, 말하면 되니까. 다 나와서 집에 가자. 어이, 착해. 어, 잘했으니까 아이, 착해. 우리 풍강아지 잘 참았지. 그래어 응, 알았어, 알았어. 응. <웃음>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어이, 잘했어. 그랬어. 오, 비야 나중에. 어? 언니랑또 놀자. 두둑. 응. 두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이쉿쉿이쉿쉿쉿쉿쉿쉿쉿 어, 아이고, 아이고, <웃음> 이쪽 발. 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쉿오 응, 오. 쉿오쉿쉿쉿쉿쉿쉿쉿쉿쉿 오, 오. 응. <웃음> 어, 어 피가 약간 나오는데.